y a h 아이고 반갑습니다 굿즈 여러분 짐보스 헬 이번에 랭킹 시스템이 나와가지고죠 제가 지금 현재 8위 3462점을 찍었습니다 제가 핸드폰으로 진짜 한, 한 10시간 한것 같아요 녹화를 다 하고 있었고 저거 영상 찍혀있거든요 오늘 그것도 살펴보는데 오늘 영상의 핵심은 그겁니다 저 정도 랭커를 하라는 건 아니고 여러분한테 상위 30% 안에 들어야 이고스튬 받는다 그죠? 이번에 엘자베스 고스튬 이게 너무 예쁘고 소장가치가 굉장히 높을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70%의 사람은 갖지 못했기 때문에 30% 만 가지기 때문에 소장 가치가 높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거 얻고 싶어하는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핵꿀 팁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스펙에 비해서 점수가 빵 터질 수 있는 그런 덱을 공개하도록 하겠고요. 최대 점수를 잘 뽑으려면 핵심을 딱.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최고 딜을 뽑는 것 무슨 얘기냐면 3렙 빙결 같은 걸 걸고 필살기를 빵 때리는데 이게 200만 이상이 뜬다든지 여러분 스펙에 따라 100만이 뜬다든지 최대 데미지 한 방을 얼마나 세게 뽑느냐가 굉장히 큰 점수 차이를 냅니다 그거 하나로 천점씩 차이가 나 버립니다 그게 첫 번째 핵심 자두 번째 핵심은요 미션을 충족하는 것이죠 이거는 <웃음>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일 거야 요거 요거 어, 요거를 최대한 충족하라 근데 지금 제가 보여드릴 덱은 젠나를 안쓸 겁니다 젠나가 있는데도 젠나 안 써요. 랭크도 젠나 안 써요 지금. 그래서 젠나의 감염 사면 제품 요, 요거 빼. 요거 빼고 나머지 세개 충족하는 게두 번째 조건. 세 번째 조건이 뭐냐면 최대한 빠른 턴 안에 클리어하는 겁니다. 턴이 너무 길어질수록 감점 요소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윤리하면서 <웃음> 세게 때리면서 미션 세개 충족하기 오케이 그렇게 해서 지금 짜본 덱은 바로 이 덱입니다 랭커들이 지금 다들 쓰고 있는 덱인데요 제리코가 필살기 960% 쇠게 피했는데 치명 피해가 2 배가 터집니다 그래서 치명이 터질 수밖에 없게끔 개성을 쌓아서 개성 이거 한 8개 쌓으면 80% 증가하잖아요 10개 쌓아가면 100%입니다 치명이 그럼 치명 터진 게2배 터지기 때문에 이게 뭐 다른 뭐, 뭐 에스카노리 형이나 이런 애들보다 더 세다는 거죠 그게 핵심이 되겠고 빙겔 멀린이 삼성 빙겔을 만 들어서 쳐야 되겠죠. 그러면 200포 추가 피해에다가 아까 치명 터지면서 치명이 두 배로 터지면서 그걸 한번 뽑아내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 240만 넘게 뽑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베스트가 나오진 않았고 230만 대였나? 곧 보여드릴게요. 그 영상도 코스는 랭업을 하고. 자 그런데 어나 제리코 없는데홍 어, 제리코나 필살 1렙인데막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요공략 보여드리고, 그다음 이거 없을 때 어떤 대체 영웅들이 있을지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다 봅시다. 그것도 살펴볼게요. 제가 최고점수를 뽑았던 영상입니다. 이거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이 굉장히 좀공격적인 영상이 될 텐데 이런, 반응, 이런 영상에도 반응을 한 구찌님들은 좀 인내력도 좋고 머리도 좋은 분들일 거라 생각합니다. 예, 인내력 없는 분들 벌써 껐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오늘 꼼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리코가 지금 마멜한테 딜을 넣고 있습니다. 마멜을 조금 때려놔야 돼요. 때려놔야 돼. 그래서 사실 세턴 안에 세턴 안에 마멜을 필살기로 제리코 필살기에 나오거나 아니면 멀린 필살기에 나왔을 때 전말을 세턴 안에 잡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게 좀 점수가 잘 뽑히는 상황들이 좀 많이 나와요. 자 구스 고민하고 있죠. 두 번째 턴인데 제리코 필살기를 만들까 아니면은. 멀린 피사기를 만들 까 아닌데, 빈결을 거는 걸로, 이건 뭡니까? 미션 충격 미션 충족. 빈결로 버프 두 개를 지웠습니다. 그 미션 하나 했고, 하나 해버렸고, 이거 칩니다. 이거 치면서 멀린 피사기 를 만든 겁니다. 마멜의 그 방어, 방어 능력 이제 버프를 지우고 때리는 게더 좋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마멜을 피를 좀 깎아놔야 멀린 피사기를 잡지. 아니면 차라리 제리코 피사기를 빨리 만들어서 세턴의 전마을 제리코 피사기를 죽여버리는 것도 좋고요. 이쯤 돼서 나는 헬 클리어 자체가 힘든데 하시는 분들은 익스에서 이 행동을 해보시는 것도 좋천 추천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목표는 랭크가 되는 것이 아니라 30% 아래 드린 게 목표일 거잖아. 제가 오늘 알려드린 거를 최대한 습득하신 분이 아마 30 3 안에 들 거라 생각해. 우리 구치님들 좀 상위 30%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상당히 고민해서 패를 했어요. 이것저것 합쳐지는 것 등등 여러 가지를 다 계산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10시간째 플레이하는 거라 머리가 약간 뜨거운 상황이긴 해요. 저거 플레이하는 당시에 구스가 좋습니다. 이거 운이 좋았던 거야. 제 맘에 피사기에 고수한테 들어오면 고수 인내 뜨고 있죠. 고서 인내 작을 하는 게또 유리한 건 뭐냐면 고서가 지금 인내가 뜨거나 데미지를 안 받으면 아군에게 매 턴마다 10%씩 더 증가시키죠. 데미지를. 그런 개선을 가지고 있죠. 고거계성오스텍까지 싸울 수 있는데 그오스텍다 싸우면 최고의 베스트 데미지 뽑을 수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지금 꼬였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그냥 쓰자. 이렇게 하고 마멜를 때리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패가 되게 베스트로 뜬 패는 아니에요. 지금. 이것보다 훨씬 잘된 판들도 많거든? 근데 의외로 안 아플까 생각했는데 여기서 베스트 점수나왔뒀어요 그래서 포기는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패 쓰레기였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됐단 말이야. 지금 빙결 쓰는 이유는 버프 지우려고. 버프 지우고, 세게 한대 때리고, 때리고. 핵심은 뭐냐면, 페이지 1 앱, 제리코 필살기 만들어 가야 되고, 멀린 필살기 만들어서 넘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고서 상, 3랭업을 쓰고 넘어가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는 아, 고서 5 스택을 쌓고 넘어가면 좋겠고, 그게 다 갖춰진 상태에서 넘어갔을 때, 페이지 2에서 엄청난 일을 해버리거든요. 엘리자베스 패고 있고요 지금 조금 뭐만 채워줬습니까? 멀린 필살기 없고, 그죠? 제리코 필살기 없고, 그래서 지금 고민인거야. 이거를 잡아볼 수 있어요. 당장 잡아 잡을 수 있어. 답답하겠지. 근데 그렇게 넘어가면 안 돼. 페이지 2에 순삭을 못 시키면 턴이 길어지거든요. 턴이 길어지면 감점이 계속 떨어집니다 점수가. 그래서 여기서 확실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저 엄청나게 고민하고 있어. 지금 고민 엄청 길죠. 와 이게 그냥 죽이는 게 문제가 아닌 거야. 제가 말한 그 조건을 다 충족해서 넘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피는 62,000 남았고 엘리자베스. 아마 제리코 이성으로 팍 때리는 걸로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빙결을 옆으로 이동함으로 해서 둘다 필살기를 만들었어요. 둘다필살기 만들고 팍 이렇게 잡았어요. 이렇게 잡고 제가 말한 최선의 조건, 최적의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어요. 최적의 조건은 뭐냐면 여기서 삼성 레그까지 벌써 썼어야 돼. 그래서 페이지 2 들어갔을 때 삼성 빙결, 제리코 빙 필살기 그리고 멀린 필살기 여기서 끝내고려냥 한턴이 끝나 버립니다. 페이지 2가. 근데 그거 그 실패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한번 한번 보시죠.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삼성 랭업을 몰리고 그다음에 삼성 빙계를 멜리한테 멜리입니다 멜리한테 쓰고 자, 제리코 피사에 갑니다. 이제. 이거 이제 엄청난 장면이다, 이게. 창! 빡! 237만. 이게 240만이 넘으면 점수 더 받아요. 근데 좀 아쉬웠어요. 그리고 빵때도 24만인데 엘리가 안 죽었지? 저게 삼성 랭업을 앞 페이지에서 쓰고 왔다면 공격력 증가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엘리까지 죽어요. 끝이에요. 그냥. 아까 필살기도 더 세게 들어갔을 거고. 그러면 그게, 어우, 야, 그 정도 베스트였으면 내가 몇위였을까 어쩌면, 와, 아쉽다. 아쉽다. 한턴더 끌게 됐고, 베스트 데미지에서도 약간 좀 부족하게 나온 거예요. 부족하게 나왔는데, 자, 3,462점이 나오면서 점수 살펴보시면 봐봐. 에게준 가장 큰 피해 비례의 가산 1188점 했죠 저거를 여러분이 노려보시라는 게 오늘 가장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소비턴 수의 마이너스 점수가 있었죠 그걸 적게 가져갈수록 그러니까 뭐나 뽑았냐 안 뽑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얼마나 센 필살기를 때리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도 충분히 상위 30반에 들은 걸 노려보실 수 있다 요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익스트림에서 하면 점수가 좀 낮긴 낮아요 그래도 그 구간에 있는 분에 비해서는 점수 상대 뽑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사기를강 강하게 한방 쳤을 때 엄청난 점입 아까 봐도 1,182 점을 플러스로 획득했다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핵심은 뭡니까? 핵심은 삼성 빈결과 코스의 랭업은 건들 수 없는 것 같아. 그거는 갖춰줘야 돼요 어, 그거 없으면 답안 나온다 그죠? 그다음에 알리온이 왜 쓰냐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이제 제리코 필살기 더 세게 때리게 해준 거예요 막마 계승이 뭡니까? 체력속성 아군 공격 관련는게 10% 인가 있어요 요거 때문에 서브에 넣어놓은 거고 제리코는 체력속성이니까 근데 제리코가 없다 나는 혹은 필살기 레벨이 좀 낮다 그런 건 있어요 만약에 필살기 레벨 1이라 해도 한번 해보세요 필살기 레벨 1이라 해도 와 이것만큼 데미 지잘 뽑을 수 있는 애가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대체할 수 있는 영웅들도 알려드리겠다고 알려드리, 했는데 한번 살 보죠. 뭐 에스카노르 정도가 또 보이는데 에스카노르가 저 정도들까지는 못 뽑아요. 에스카노르 필살기가 이 예, 삼성랭업 버프도 못 받고 해가지고 코스카노르가 더 낫겠다 차라리. 아, 삼성랭업 버프를 못 받잖아. 코스카노르가 삼성랭업 버프를 받고 삼성 빙결을 친 상대를 필살기로 찍으면 어느 정도 나오려나? 잘 뜨면 한 100만 뽑을 수있을려나더 뽑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 정도가 지금 대체 영웅으로 좀보이고요참 아쉬운게 리버스 엘리 같은 것도 필살 필사, 1인 필살기 굉장히 세기 때문에 대체 영웅 중에 한 명이라 생각되는데 제한 영웅입니다. 그리고 마시멜리도 굉장히 강력한 필살기를 꽂을 수 있죠. 그런데 제한 영웅입니다. 쓱 한번 다 둘러봤는데, 와, 한방 딜을 그만큼 뽑을 수 있는 애딱그 정도인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제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다면 여러분도 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은 젠나가 필살기 풀업이면, 어 그것도 괜찮을 거라 생각은 돼요. 자세인 상태를 뭐 붕괴 데미지로 두배 필살기를 꽂는다. 근데 젠나 필살기 풀업은 잘 없겠죠? 잘 없겠고. 어, 랭크들 중에 프로빈사 많습니다. 그런데도 쟤는 안쓰는다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코스카노른데? 아, 어, 코스카노른 것 같다. 만약에 제리코가 제대로, 제리코 아예 없으신 분들은. 근데 제리코가 있다면 1렙이라도 제리코로 해보세요. 제리코가 장난 아니고 마멜하고 엘리를 못쓴다는 것 때문에 또 다른 어떤 대안이 좀 많이 없어 보이는 정도입니다. 템세팅 알려드려야죠. 제리코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회, 회, 회 작을 했습니다. 회, 회, 회는 뭐냐면, 자, 회심이죠, 회심. 회심은 2세트당 한 효과를 볼수 있는데, 치명피해 20% 증가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치명피해 40% 증가, 치명피해 60% 증가를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없으신 분들은 회심 두개에 맹공 4개 끼셔도 됩니다. 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회심이 조금 더 세긴 하던데 저도 맹공을 해봤는데 맹공도 딜잘 나와요. 맹회라고 하죠, 그거를. 그렇게 하시면 되고, 옵션은요, 팔찌랑 반지만 보면 됩니다. 밑에 애들은 솔직히 말해서 그냥 잡업 그냥 돼 있어도 돼요. 잡업 봐봐. 아니면 쓰레기죠, 옵션. 괜찮아요. 위에만 보면 돼. 어, 공격력이나 치피가 뜨면 그냥 웬만하면 멈춥시다. 어, 좋은 걸로 뜨면. 근데 치피가 좀더 좋습니다. 치피가 좀더 좋은데 그래도 공격력도 좀 어느 정도 섞어줘야 딜이 치명, 치명 자체가 더 세게 터지기 때문에 그래서 공격력이랑 치피가 좀 골고루 섞이면 좋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인연으로 길라를 넣을 수 있죠. 이 길라가 맹철 세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지 공격력의 일부라도 기여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코서는 인내를 하라는 뜻에서 철철철 작업을 해줬습니다 철철철 이렇게 해서 중간에 두 개는 인내 옵션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서의 개성을 쌓을 수 있으면 좋다 이렇게 보겠고 어, 그래도 아까부터 계속 말하지만 만약 에 상위 3 0 안에 드는게 목표다 그런 분들 이거 다 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일단 코서 권은 패스 그냥 생철 정도 생철 정도는 괜찮겠습니다 자 멀리는 맹철 작업을 해서 했습니다 맹철 어, 요거 썼어요 맹철 그리고 인연인 아서한테도 맹철 작업해 줬습니다 그래서 멀린 딜도 더쓸수 있도록 해봤습니다 멀린 필살기로 엘리자베스를 한방 킬 내는게 빠른턴 클리어, 한턴 빨리 클리어 할수 있기 때문에 자 알리오니는 생철 해줬어요 뭐 지가 별로 중요한 건 없는데 덱 전체의 투급이 좀 높으면 그것도 점수에 조금 반영됩니다 뭐 크게는 반영 아니지만 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인마 생철로 좀 투급 상승에 기여하라 했고 인연중에 킹 그리고 단장벨리는 생철 작업해 줬습니다 요리는 뭘먹으 될까요? 공격력일까요? 자, 아닙니다. 치명피해 20억. CP 요리를 먹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리코가 필살기가 무조건 치화학으로 터질 텐데, 개성을 잘 쌓았다면, 팍 터질 때, 그게 미친 데미지에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는 그도저도 필요 없다. 그냥, 보상만 다 받아도 된다 혹은 저처럼 이제 내가 만족할 만한 점수는 해놨다 이제 보상만 빨리 빨리 다다 하는 분들은 x 를 오토로 돌리면 좋겠죠 X 오토 그거 잘 돌아가는 덱도 제가 정보를 입수했거든요 그덱 한번 마지막 소개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덱을 추천을 받았는데요 저도 지금 오토 한 번도 안 돌려봤어요 지금 계속 해일 10시간 동안 했다고 했죠 그래서 오토는 안 해봤는데 뭐 요리를 적당히 공격력 먹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일단 안 먹고 해볼게요 저 자체가 좀 스펙이 좀여러 군데 번 좋을 때니까 한요 정도 옷도 돌리려면 한이 정도는 돼야 되는 것 같아. 아, 이 이거 헬이구나. 아, 헬은 옷도 안 됩니다. 아무래도 제가 헬누르는게 너무 습관이 돼가지고 스펙이 좋나? 약간 빼볼게요. 자, 인연을 다 뺐습니다. 인연을 다 빼고 적어도 그래도 한1 5만은 나와야 옷도가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필사의 견제기도 있고 그냥 살상 능력이 좋은 애를 넣고 나머지 좀잘 버티는 애들, 버티게 도와주는 애들 실도 있고 좀 하여튼 좀 탄탄하게 그러면서 이 핵심 딜러의 공격 관리 능력을 끌어올려 주는 서브 성 있는 애를 뒤에 배치해 주면 됩니다. 자, 오토 출발. 되네. 어 그래도 되겠지. 어, 충분하네요. 어, 이렇게 해서 자, 오토로 해 가지고 어, 점수는이 내건 좀 뽑을 건다 뽑아 놨다. 혹은 뭐 나는 점수뭐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렇게 오토 돌려서 상점만 이용하고 정신건강 안해 치고 나름 좋은 방법을 생각합니다. 와, 내가 보기에 오늘 이런 영상을, 왜냐면 예능보다는 상당히 공략적이었어요. 구스 영상 치곤 해. 구스 영상 치곤 해. 구스 영상에 약간 예능감을 보는 분들이 많은데 끝까지 봐주신 분들 상당한 인내력과 그 집중력이면, 재도전하는 정신이면 점수 잘 뽑을 수 있을 겁니다. 저도 한 10시간 정도 플레이 한것 같아요. 이 헬만. 그렇게 해서 최대한 좀 좋은 점수 뽑으셔서 아마 그런 인내력이 있으신 분들이면 이거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옷. 이 옷이 진짜 뭔지 진짜. 와, 씨. 꼬공 어, 알겠어요. 이거잖아. 어. 자, 화이팅 하시고요. 7운7대에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Goodbye.